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5회 수요일 방송 어,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지난 해차에는 용지 분석에서 이렇게 나왔죠 어 함께 찾아봅시다에서는 둘레 여섯 일곱 어, 일곱 어, 수였는데요 대상수가 아, 여기서 세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한개에서세개까지 나오는데 이분은 어, 세개 풀로 나왔네요 네개 나오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욱한 분석에서도 쏟아져 나왔죠 여기가 또 어, 용, 용지 분석이 요즘에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넷중 하나에서는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 저 자료 한번 볼까요? 어, 1055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일요일 날은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영상 올렸습니다. 어, 월요일 날은 고정수 회기분석 자료 올렸죠. 어, 또 화요일날 어제는 약수 또는 제유수 총정리 오늘은 용지 분석입니다 어, 이번 2차부터 그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어, 일주일 연기했죠 어, 다음 주서부터 어, 이제 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소리> 전 함께 찾아봅시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대상수가 이래요 둘, 어, 넷, 여섯 수입니다 10, 20, 28, 33, 39, 45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이게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 정도 출하는데 지난주는 3개가 나왔죠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 중에서 어, 제수라고 어, 자료상 각자 수집한 자료상 제수로 보이는 수한 수씩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에 어, 보니까 2월수가 3개나 들어있네요 28, 33, 45는 2월수고 어, 이런데 이번이 2월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어, 한번 살펴보시고요 2월수가 없다고 판단하신 분은 나머지 수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기 분석입니다. 어, 필출 가로 세로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어, 사선까지 다 살펴본 겁니다. 어, 첫 번째 거는 어, 사 세로 라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8위배수죠 8위배수 어, 기게 어, 지금 각각 3연멸식인데 어, 여기에서 2번이차 어, 필출할거라고 한톤을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어, 두번째는 이렇습니다 어, 4, 7, 8, 9, 10, 11, 18 6위가 장기연멸중이죠 그래서 이번 2차에는 추할 어, 거라고 봐지는데 어, 대부분이 콜드수에 빠져있네요 여기가, 여기가 장기연결 중이죠 어, 다들 여기는 어, 집중해서 보실 것 같은데요 어, 한번 살펴보세요 좋은 수 있는지 다음은 아홉칸 분석입니다 어, 지난 1차에도 아홉칸 분석에서 쏟아져 나왔죠 어, 이번에는 두 개만 가져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욱한 분석이 아주 줄기차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번 이차에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자료상으로는 필출이라고 보여지는데 헌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싹 맘에 드는 수가 안보여요 두번째거는요 그런데 어, 또 그런 자리가 또 쏟아져 나오죠 음, 이거는 헌터 사견이 들어간게 아니고 헌터 자료상 그렇습니다 자료상 필출이라고 보여지는거예요 헌터가 리는 자료들은 다 그렇습니다 헌터 사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어, 헌터가 어, 조사된 자료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 그 적중률이 그래서 높죠 어, 사견이 들어가면 또 되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헌터는 통계 자료상으로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헌터는 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요. 자, 다음은, 어, 넷중 하나입니다. 어, 이번에는 네 개의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어, 첫 번째는, 어, 여기입니다. 어, 9, 20, 31, 42. 어, 11k 플러스 9죠? 어, 어 9에서 11칸씩 건너간 겁니다. 어, 헌터가 알바기수라고 그러죠? 알바기수라고 헌터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현재 사연멸 중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번 2차에 필출할 수 있는지, 어, 보통, 어, 길게 장기로 가면 9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연멸 중이에요. 3연멸이면 일반적으로 출한다고 이렇게 출하시기가 됐다라고 봐지는 거죠. 자 다음은 어,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 10으로부터 11씩 더해간 거예요. 어, 11의 배수에다가 10을 더한 겁니다. 10, 21, 32, 43입니다. 어, 또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12의 배수에다가 8 0더해간거예요 12로 나눴을때 8이 남는 수죠. 어, 여기는 8, 20, 32, 44 이렇습니다. 어, 여기 맨 앞에 있는건 첫번째 거는 4연멸중이고 나머지 두개는 현재 3연멸중이에요. 어, 3연멸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출하 시기가 임박하다, 이렇게 봐지는 건데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연멸로 가면 구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 이거는 지난해 차에 올려드렸는데 안 나왔죠, 여가 어, 여섯 수입니다. 10, 11, 23, 24, 36, 37입니다. 어, 이거는 현재 이 여섯 수가 5연멸이라, 어, 지난해 차에 사연멸이었을때 필출할 거라고 언토가 봤는데, 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멸이 됐습니다 아, 이번 2차에는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음, 나올 겁니다 아, 헌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아, 물론 당연히 이 4개의 자료에서 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 이번 2차에는 적어도 한 그룹 이상은 출할 텐데 이맨 마지막 거는 헌터는 여기서 무조건 한 수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에 거세 그룹 세개 합쳤을 때 여기도 한수 이상은 있다 이렇게 헌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복 수 먼저 살펴보시고 어, 안 보이면 나머지 수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시려면 버겁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이차 어, 용지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2차서부터는 어,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어,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월요일날 어, 회기분석 자료는 월요일날 올려드리고 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실시간 방송을 밤 9시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어, 이번 2차 잘 선별하셔서 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